경사진 곳을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의 자전거 앞에 타는 꿈. 다른 사람의 강요로 일을 추진하게 됨. 두 명이 자전거를 타는 꿈. 두 명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당신이 운전자인 경우 귀에 태우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평소 돌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당신이 얻어 타고 있다면 조만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는 의미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못쓰게 되는 꿈. 부부나 연인, 친구 등과의 관계와 재물거래의 파탄, 손실 및 경영사나 구하는 소망의 성취 부진 등 장애와 어려움을 치르게 된다. 자신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남을 태우고 가는 꿈. 어떤 사람과 동업하게 된다. 자전거 뒷자리에 타는 꿈. 지도자, 안내자. 경영자 등이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이 생각한 의견이나 의사가 잘 반영되어 일이 잘 진행되어 결과가 좋게 되어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암시라고 합니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관한 꿈 단체적으로 배제된 개인 간의 대화, 사교, 사업, 방도, 협조자, 연락처, 사업처 등을 상징한다. 자전거 사고를 내는 꿈 자전거 사고를 내는 경우는 초조한 마음이 계획한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전거 사고가 나는 꿈이라면 예지몽이 되어 현실에서도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중 비가 내리는 꿈 자전거 타다 비를 맞는 꿈은 목표나 계획에 생각지 못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더러워지는 꿈 꿈에서 본 자전거의 상태는 당신의 심리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더러워지는 꿈은 스트레스나 고민,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심리상태를 암시합니다. 자전거가 멈추지 않아 탈수 없는 꿈. 일에 실패할 징조의 꿈이다. 자전거가 펑크나는 꿈. 자전거가 펑크나는 꿈은 뜻밖의 트러블이 발생될 전조입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아직 문제가 없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꼬불거리거나 음침한 길을 달리는 꿈.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갈등 및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실과 피해가 따르게 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의 큰 길을 경쾌하게 누비고 다니는 꿈. 경영하는 사업이나 교재, 상담, 거래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막혔던 장애가 흩어지는 등 운수와 호전이 따르게 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는 꿈. 지도자, 안내자, 경영자 등이 자신의 의사대로 잘 움직여준다. 자전거로 언덕을 내려가는 꿈. 현실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로 기분 좋게 언덕을 내려가는 꿈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경우는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는 꿈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공들인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암시라고 하는데요. 일이 잘 풀리고 즐거움과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로 찾아 헤매는 꿈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전거를 찾았다면 조만간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했다면 새로운 목표를 찾을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목표 없이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도둑맞는 꿈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꿈은 뜻밖의 수입이나 이익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다만 평소에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뜻밖의 손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사는 꿈새 자전거를 사는 꿈은 운이 상승하는 길몽입니다. 일이나 공부가 잘될 것입니다. 자전거를 서투르게 타는 꿈 어떤 협조자를 잘 컨트롤하거나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이나 고개를 힘들게 올라가는 꿈.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써도 노력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않고 때때로 장애와 곤란에 부딪혀 말썽을 겪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경사진 곳으로 오르는 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매사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꿈. 하루의 명랑한 생활로 즐겁게 보낸다. 취미생활, 스포츠, 레저, 여행 등을 가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르는 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전거를 타는 꿈 자전거를 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꿈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꿈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암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목표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넘어져 피를 보거나 죽는 꿈은 상황이 좋아지는 길몽입니다. 전등을 켜고 자전거를 타는 꿈 이를 계산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꿈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꿈은 지금 당신의 상황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도를 늦추면 목표를 달성할 수없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전거 구매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